자 그러면 요즘에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어린이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시점들 음, 일단 그것도 딱 정해지는 건 없어요 정답처럼 정해지는 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가는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8살? 뭐한 7, 8살 네, 네, 살. 8살. 이 정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음. 뭐 3살, 4살 때까지 아무래도 고열이라든지 중이형으로 사실 아기들의 입원이 좀 많이 잦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번 일당에 대한 필요성도 되게 있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갈 때는 뭐 감기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입원 일당은 필요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중요한 암에 대한 부분도 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를 조금 더 높이시고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해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강을 좀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외부 활동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네. 시기이기도 하니까 상해에도 집중적으로 좀더 준비하시고 네. 그때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진단자금을 구성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할수있게좀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음. 보험 가입하기도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음. 요즘 리모델링 문이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좀 우려스럽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뭐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어,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고객님들께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험을 알아보시고 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게 이제 되었어요.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계사들이.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고객님들이 들었을 때 달달한 그런 뭐 사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프로모션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많이 고객들 현혹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 단순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입보다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어떤 관리자한테 가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고는 명확하게 갈린다고 라 저는 아,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사실 고객님들이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걸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고 믿고 가입을 했는데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되풀이 되고. 음. 사실 고인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뭐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몇 마디 나눠보면 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말 찐이 누구인지, 음. 정말 뭐진국이 누구인지 그걸 좀 분별을 좀잘 하셔서 음. 전문가에게 내 보험을 맡기셔야 음. 그런 여러가지 사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혜택을 보실 수도 네, 있고. 네. 그게 저는 생각이 가장. 어 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치과를 개원을 하셨고, 네. 제가 이제 가족 4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음. 보험이 아예 없으셨으니까. 아, 네. 기존에 미국에서 가입한 종신 보험만 갖고 계셨고요. 음. 처음에 이제 애기들 것부터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험도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음. 암 진단비, 뇌혈관, 화혈성, 뭐 수술비, 배상책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약으로 구성을 잘 해드렸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아이가 못 걷겠대요. 다리가 아프다고. 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치과 의사고 하 응.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응. 검사를 했는데 이게 백혈병 진단을 받게 편해감이죠. 응. 너무나도 누구보다 건강했고 운동까지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응. 그때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어찌됐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해드리고 그렇지.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은 돈이 지급되는. 응. 다행히도 문제없이 1억이라는 돈이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한 지금까지도 저한테 두 번째 키맨이 되어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는 고객님이시고 저한테 이제 마음이 아팠던 네, 그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준비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정말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1%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내가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상황을 딱맞이하며 고객님들은 사실 당황하시고 워낙 경황이 없으시니까 네네네. 사실 그런 거를 믿고 처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 네. 네, 네, 전문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객님 어떠한 병원에 가시거나 어떠한 음. 사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항상 조성호한테만 연락을 주세요 음.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리모델링 한다고 이제 온라인상에 많이 어, 마케팅적으로 노출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장 분석이나 뭐 상품에 대한 얘기에 앞서 네. 진짜 전문가가 누군지 그러니까 네, 좋은,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가입은 똑같이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음. 나중에 그 결과물은 누구나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최고의 고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사은품은 보상이다라고 이제 음.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 저희한테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 어 저희는 이제 상품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님들 매칭을 해드리는데 상담 정말 성심성의껏 뭐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나안 해주냐, 어뭐 사은품 안 주냐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요 힘 빠져요 저희 그러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법연구소에서 추천해드리는 전문가님들 정말 찐 전문가님들이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진짜 내공있고 정말 전문가구나 사은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